시연연상입니다 자 한번 누르면 1단계 자 이렇게 하나 켜져 있습니다 지금 한번 더 누르면 2단계 한번 더 누르면 3단계 입니다 자 이제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일씩 올라갑니다 1 예. 한번더 눌러보겠습니다 2한번더 누르겠습니다 3한번더 누르면 0이 됩니다 아 4가 됩니다. 4한번더 누르면 5가 됩니다. 5 그리고 얘를 한번더 누르거나 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0이 됩니다 그냥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0